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아, 여기 소나타 최신형 소나타 안에 내부고요 뭐 계기판이나 이런 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좋고 특히 이 버튼식 기어 아주 편리하고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내비 부분 스크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더 다루기 쉽게 배려한 모델이다 네 그래서 내부 자체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한데 공간이 협소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말리부가 공간이 내부 공간이 넓은 건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참고하시고, 이 버튼 식견는 정말 좋다 라는 부분입니다. 내부는 조금 확실히 좁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담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부가 좀 타이트하다. 특히 뒷좌석 내부 굉장히 타이트하다. 구매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최신형 쏘나타가 트렁크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역시 뒤태는 쫙 빠져서 예쁜 것 같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세차기 때문에 아직 이 스티커를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열린다는 거거든요 어, 눌러볼게요 어. 요렇게 해서 트렁크가 개방이 되고 트렁크는 위아래 폭은 좀 좁은데 조금 깊이 넓다 근데 트렁크가 이렇게 깊이 넓으니까 실내가 지금 좀 좁은 것 같아요 뒷좌석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 아쉬운데 그래서 개방한 모습은 뭐 요렇게 좀 넓어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게 전동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렇네 그래서 뒤태는 요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가야돼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네 수차장은 빠져나갑니다 이게 확실히 후진할 때나 특히 후진할 때 차가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말리부는 항상 내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 차가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차가 좀 가벼워요 근데 배기량은 비슷한지 나가는 건좀 비슷한 것같아 자 쭉쭉 가고요. 소음 소음이 적네요. 얼마 타진 않았지만 소음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고, 자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차가 가볍다. 너무 가벼우니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돼요. 근데 소음은 적다. 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주행을 좀 해보면 확실히 차가 가벼워서 잘 나가는 감, 그런 감이 있어요. 2차, 뭐였지? 아반떼인가? 2차 소나타. 소나타요? 예 아, 근데 내부만 보고는 모르겠네 음. 뭐예요? 차가 가볍고, 실내가 좁은 게좀 아쉽고. 근데 또 막상, 이게 근데 확실히 말리부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나 이런 게 훨씬 좋아. 근데 말리부는 좀 브레이크가 밀리거든. 한 박자 느려. 뭔가 택시 탔을 때그 뭔가 빨리 가고 빨리 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다. 고속주행했을 때 느낌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냥 차가 좀 안정적이다. 근데 내부가 좁아서 아반떼 타는 느낌도 좀 많이 나긴 난다. 자, LPG 충전하러 간다. 이거는 주유구가 어디 있지? 이거 주유구 어디 있요 왼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네. 아, 봤어? 하나 꿀팁이에요. 오. 하나 꿀팁 말씀을 드리자면 주 자신의 차에 주유구를 못 찾겠다. 여기 계기판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주유구에 지금 좌측 표시되어 있죠? 좌측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차 안정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승차감이나 이런 건 말리부가 좀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고. 다음이 이제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는, 어 이게 현대께 잘 드네요. 확실히. 반응속도도 빠르고. 근데, 말리부는 한 박자 느려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 이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는 오토 스타트, 오토 스탑 기능이 없었거든요. 이제 조금 내가 오래 정차를 했을 때, 시동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거. 옵션 차이인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고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한데 조금 전반적으로 차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택시 탄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게좀 아쉬운 부분이다